네, 이문 1구역, 3구역 분양이 곧 나올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당첨 확률이 있는지 어떤 분들이 기다리면 좋을지 돈은 얼마나 필요할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룡입니다 대표님, 네, 네 저희 구독자분이 선정해주신 네, 이문 1구역 첫 번째입니다. 한 4주 밀린 것 같아요 촬영이 뭐여러저러 이유로 밀렸는데 어쨌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아무래도 분양가인 것 같아요 뭐 실거주 관련해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구역이 기찻기라고 인접해 있거든요 네. 이것만 신경 쓰면 될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대부분의 질문들은 청약 질문이었어요 자격이 어떻게 되냐, 뭐 추첨제 있느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나 가점 몇 점이 되느냐 안되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혹시나 저희 채널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영상도 보시고 다른 영상도 보시고 열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문 1구역에 있고 3구역에 있는데요 네. 외대압역 1호선 네. 근처에 있는 거죠 외대압 바로 옆에 있는 게 3구역, 3구역. 옆에 있는 게1구역 1구역을 먼저 할것 같죠? 그렇죠 아무래도요 업치락 음. 뒤집락 하다가 네. 결국 요즘은 또세분이슈가 항상 튀어나오잖아요 현대산업 아 예, 예. 개발 네네네 네, 네. 네, 그 이슈 때문에 아. 원래는 일부역이 먼저 분양한다고 했다가 삼부역이 어, 더 빠르겠네 왜냐면 일부역에 뭔가 뭐 보상 등등 지원 음.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삼부역을 더, 더 빨리 하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터져가지고 사건이 음. 다시 일부역 쪽으로 먼저 한다. 자, 1구역은 지금 레미안이고요. 네. 3구역은 음. 현대산업개발하고 자이가 자이. 동시에. 같이 컨소시엄으로 음.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음. 자, 1구역 정보예요. 재작년부터 예정지다, 네. 예정지다 해서 음. 막 불거졌는데 얘기가 이제 나오네요.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가점자이신 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음. 다른 곳에또 쓰실 수도 있잖아요. 음. 음.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음. 영상입니다. 네. 이게 총2 9 0 4세대 네. 일반 분양이 803세대입니다. 여기가 자격은 어떻게 되죠? 자격은 서울 거주하셔야 됩니다. 2년은 살아야겠죠? 예, 2년 사셔야 되고 다자녀 특별공급과 기간추천 특별공급만 음... 서울 이외에 거주자도 됩니다. 수도권까지 되나요? 예, 수도권까지요. 수도권까지. 면적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 면적을 보게 되면 추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 99제곱 같은 경우는 85제곱 초과라서 네. 47세대 중에 여기서 나온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네. 24세대가 이제 가점제몇 퍼센트인가요? 50%입니다. 네, 50%. 반올림해서 가점제 네. 더 주는 거고 첨제를 23세대 음... 공급하게 되죠 이제 레미안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음. 홈페이지에 떴다는 거는 곧, 곧 분양이다 네. 상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빨라질 거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세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어, 요즘에는요 특별 공급이 네.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퍼센트예요? 53%예요 우아. 일반공급이 47%인데 반반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하 99제곱은 구억 넘어갈 수도 있고 또 9억 음 넘어가거나 면적이 큰 거는 특별공급이 일부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5대5로 봅니다 음 이걸 그냥 400개는 특별공급 특별 400개는 일반공급이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항상 탑다운 방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죠. 보고 네. 다리 뻗자 다리 뻗을 만한거이잖아요 네. 기준이 뭔가요? 아이 일반 세대 쓰고 분양가죠. 네, 네. 분양가. 네 자, 분양가 그럼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그 바로 위에 장위가 있잖아요. 네네 네. 이 꿈에서 아이파크 분양 당시에 네, 네. 2018년도였거든요. 네. 분양가가 6억대 중반이었어요. 오... 그러면 이 6억 중반을 기준으로 할 거냐? 네네 네. 밑에 있는 전농동 쪽에 9억 이상을 할 거냐? 근데 전농동 쪽은 지금 분양한 지가 꽤 됐잖아요. 전농동 이 레미안 크레스틴는 그렇지만 에, 에. 우리 알고 있는 아, 청량리 있죠? 예, L65도 음. 전농동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옆에 있는 것도 네 용두동이고요 용도동 그 다음에 용두 엘리니티가 네. 인근에 또 분양을 했었죠 오. 2020년도에 여기 갔다 왔어요 제가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러니까 분양가가 다구원 넘었잖아요 음, 그러네 그러면 얘네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냐 네. 아니면 이전이지만 지리적으로 더 가깝고 예, 그쪽을 좀 기준 잡아야 되나 할 때는 위쪽을 더 기준 잡아서 9억이 나올 것 같습니다, 8사가 아, 위쪽을 기준으로 잡아서? 예 그렇게 되면 한 네. 8억 초반 나오지 네. 않을까 싶어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양가라고 하는 게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정도 분양가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예. 말씀하시는 거죠 음. 네. 인근에 이제 분양가가 더 낮게 분양 나온 단지가 있었다 보니까 네. 그거에 앵커링을 위냐 아래냐 이건 예. 거죠 송도에서도 건설사가 구억 넘길 거냐 말 거냐 이걸로 굉장히 골머리 썩고 있다고 그렇죠, 네 듣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특히 서울의 대단지 공급은 어, 민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보증을 네. 해주는 허그에서 네이 도장을 찍을 때네 요즘 시대라고 하면 구억 이하 나오지 않을까? 미아도 구억인데요. 아 어, 미아는 분상제 지역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음, 근데 차이가 이, 있다. 네, 그렇죠. 이문은 분상제 지역이에요. 음. 자 실거주를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좀 살아야 되니까 음. 그 중에서 제일 큰게 인프라 부족, 뭐 출퇴근 혼잡 지역 이것도 있지만 기찻길, 네, 요거에 대한 게 많이 있어요. 아, 이거는 저는 이미 9년 전에 네. 고민 탑파했습니다. 고민 탑파? 바로 예. 옆에 사셨어요? 예. 아, 그래요? 바로 옆에 분양을 받았죠. 아, 그때 생각했던 컨셉이. 잠깐, 잠깐, 거주도 하셨어요? 네. 오, 거주했어요. 오. 좀 힘들었죠? 아, 힘들었다. 끼. 아, 지상철이니까. 네, 지상철에다가 네. 거기다가 차고지였거든요. 음. 근데 열차가 들락날락 하대 차고지는 소리든. 좀 센데요? 서울에 있는 차고지, 7호선이든 1호선이든 다 가본 다음에 그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찾아보고, 그때 실거래가 신고된 거하고 호가 차이로 봤 음. 같은 단지내에서도 기차길 바로 옆에 있는 동, 음 안쪽에 있는 동. 그 다음에 이제 기차길과 상관없는 그 다른 옆에 블러 네네. 별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생각했을 때는 네, 돈만 차이가 없다. 네. 그렇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저는 시끄러운 거못참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답이다. 아... 왜냐면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1구역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3구역, 1구역 이 있잖아요. 네. 분양 가격, 음. 뭐 조건 이런 것들 비슷할까요? 비슷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가점도 비슷하겠네요.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은 3구역 안 하고 1구역 하는 게 낫잖아요. 만약에 1구역을 분양 먼저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네. 3구역 분양 안할 거냐? 청약을. 아, 청약 안할 거냐? 네. 그럼 그때 가서. <웃음> 만약에 3구역이 네. 먼저 나면 좋긴 한데, 네. 패스하고 1구역 하면 되니까. 장위도 있잖아요. 장위도 있죠. 네. 네. 다른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69점 정도 되시는 네. 분들은, 네. 대한, 다른 데 찾아가서 보셔도 음, 될것 같네요. 굳이 목매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네. 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무슨 말씀을, 네. 네. <웃음> 굳이 이것만 있는 게아니라 네. 그다음에 이 근처에서도 보면 네. 그 휘경 쪽에 SK뷰가 있어요. 휘경 쪽이 어디죠? 외대 앞 역을 기준으로 북쪽은 네. 이문 일상구역이고 네, 네. 밑에 쪽에가 휘성 SK뷰 음, 여기가 해모로? 해모로예요. 해모로 네, 네. 회기역이 더블 역세권이긴 하지만 경강선이 또 오픈, 지상철이에요. 그렇죠. 여기 맞다아 있는 이 동들. 네, 네. 그다음에 회모로는 거의 다 일자동이거든요. 음. 당시 분양할 때 논란이 엄청 많았거든요. 아, 기차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이것도 항상 불거지는 이슈 중에 하나가 기차길려 음. 단지들 같은 이슈는 항상 있어왔다. 음. 수도권 어디든 음. 선택은 본인 몫이다. 본인 몫이다. 자, 공고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예, 네, 뭐, 투기 과열 지역이냐, 자격은 어떻게 되냐. 네. 이런 것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네. 1구역, 3구역 그냥 통, 통으로? 네. 같이? 네. 네. 일단 투기 지역이죠. 네, 투기 과열입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둘다 상한제가? 있다. 네. 예, 네, 전매 제한도 있고, 거주 의무도 있습니다. 어. 이거는 주변 시세에 몇 프로가 싸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와지니까? 네. 거의 뭐, 전매 제한은, 최소 한 8년을 잡아내지 않을까요? 9억 이하 나왔을 때. 예. 음. 8년에서 10년. 거줄만 네. 의무 기간은 그에 따라서 3년이 됐든 5년 이상이 됐든 나오겠죠. 추천 물량도 있죠. 있죠. 두 개나지 다 있나요? 어, 두 개나지 다 있어요. 45년 아, 초과가 있어서 네. 추천 물량이 있고요. 대형평형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죠 네. 자, 그리고 네, 소수다. 소수. 자금. 네. 아, 크지 않다. 크지 물량이. 않다. 네. 네. 특별 공급이랑 일반 공급을 예상해야 되는데, 네. 특별 공급은 좀차차하고 네. 일반 공급 가점 몇점 정도 돼야 될까요? 1구역이 약 400세대 네. 정도. 일반 공급. 네, 네. 그다음에 3구역이 1000세대급 어 공급한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500이잖아요. 4만명 들어오지 않을까요? 대일이네 네. 이것도 그냥 5만 명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아. 어... 그럼 가점은요? 69. 69. 네. 미니멈. 네. 음. 어, 그렇지만 52제곱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60점은 넘고 69점까지는 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69점 정도 돼야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8사나 이런 것들은 노려볼 만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물량이. 이 단지 옆에 있는 게 비교단지잖아요. 옆에 휘경 SKV가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얼마 보셨죠? 몰라요. 한 13억, 13억 했나요? 네, 그렇게 네. 네,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8억대 분양받았을 때 네. 프리미엄은 뭐4 5억이다. 네, 그 이상도 될수 있다 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당연히 이런 이제 청약자 수가 몰림 현상이 뚜렷할 거고. 음. 그럼 최근에 분양했던 미아 폴라리스 저주하다 서울 청약 이제 뭐 식는 거 아니냐 음.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불지피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즘 분양 시안 좋다는 말이 많잖아요. 네. 서울 분양은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이런 말다주어요 에피타이저만 나왔다. 메인 아, 디수는안 아, 나왔다. 아, 아직까지. 예. 어. 메인 DC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쵸. 그때 정확하게 알수 있을 거다. 네. 네. 음. 정확하게는 분산된 지역 내 9억이 아파트 한번 네. 결과 보자. 아 대표님도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음. 10만 청약서를 궁금합니다. <웃음> <웃음>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치금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나요, 지금? 음, 네. 추가적으로 지금 준비할 건 없죠? 좋은 거 짚어주셨어요. 네. 99제곱 그 이상도 있다 보니까 네네. 짚어주신 거 맞네요. 네. 99제곱 넣을 때는 60, 600만원. 네. 600만원. 네. 네. 130제곱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음. 1000만원은 최소 음. 넣어야 됩니다. 음. 여러분들 사실은 지역 기준인 거죠? 네. 네. 대표님. 네. 목요 근처 다안 오시니까. <웃음> <웃음> 아, 현장접사는 예. 예. 한 10년 하신 거 아닙니까? 아 예, 그체내기 때부터 지업업할때 보니까 예. 9년 예. 다녔더고요저 아, <웃음> 심지어 5학년까지 다녀가지고 아. <웃음>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럼 예. 과거와 현재 근데 예. 네. 네,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아 그럼요, <웃음> 안될거뭐 있어요? 네. 네. 네. 취업이 어려웠던 건 사실인데요 네. <웃음> 뭐 어쨌든 오랜만에 목교를 다녀왔는데 이제 주변이 엄청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됐어요 음, 네. 추웠나요? 네? 그날요? 죽을 네. 네. 뻔했습니다 진짜 <웃음> 많이 바뀌었죠. 과거와 지금 현재 딱 보니까 재개발 네. 지역이잖아요. 음. 주변 정비가 이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걸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저희 학교 근처가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썩좋진 않았어요. 가봤어요. 네. 썸영화. 아, 알죠. 아시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과거에. 아, 썸영화 가셨군요. 네. 네. 자를게요. <웃음> <웃음>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문 1구역, 3구역을 다뤄봤고요. 지금 저희가 신청받은 단지들은 하나씩 답사하고 대표님하고 어. 영상을 찍고 있어요. 다음은 송도랑 이쪽을 좀 물어보셨어요. 음. 그래서 이쪽도 한번 또 어떤 명, 청약지가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원령이 박지민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네, 쳐주시고, 대표님 채널도 많이 구독 신청해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And your smile is the icing Loving you is a part It's sweet, sweet, sweet How can it be?